이문채 짠 백면 백면이 불혈의견 왜스파부터 넣어야 돼요 형? 백면이 불혈이견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얇아? 백면이 불혈의견, 불혈의견. 불혈의견. 라면사리라도 넣어야 되나? 오 라면사리 여기 저 안에 하나 있잖아 그럼 맛이 틀리잖아 백면이 불혈의견 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김치 백면이 불여일견 자 갑니다 자짠와라 국물 한번 맛을 볼까 먼저 아 어때요 어때요 이거 국물 먹으라고 만든 라면이네 야 <percentages> 이거 제대로 회장인데 국물 어, 두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야, 숙주 향도 확올라오는 와... 어우... 야, 먹어도 될것 같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이해가 가는군 백면이 불려일견 조금 양이 없어서 좀 서운한 면이 있었는데 음. 국물이 싹 괜찮네요 국물 괜찮네 숙주가 형님 마지막에 딱 음. 그... 지금 초반이라는 거야? 싹, 싹 네. 있지 음. 여기, 건져, 건져 그는 그래, 조금씩만 먹어볼게요 뭐. 그래, 입 헐었으니까 응. 아 제대로 됐네. 주세요. 아, 후와. 음. 어떻게 메뉴나 먹으면? 음, 숙주 아삭해. 음, 아, 뜨거워. 그 가위가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맛이구나. 오, 오케이, 아이가리. 음. 좋은데? 오, 자극적이지 않네요. 음. 음. 음. 아, 좋은데? 아. 진짜 최고의 칭찬이다 이건 맛있다 음. 조인성이 광고할 만하네요 아조인성이 광고한 거야? 네또 나한테 안 들어오지? 홍면도 있어 그냥 홍면 흠집은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음 다음에는 꼭 이거 좋아해중국산아야아 진짜요? 음 응. 진짜 중국 상깁지요? 응 중국에서 내가 맨몸으로 만든거야 직접 당긴거야 음. 아. 와 아. 아으으. 어네 왜? 괜찮아요. 좋아. 어. 이거 진짜 제대로 해장이다. 소다 어이... 마시는데. 아... 아... <웃음> 아이거 국물이 해장보다 소주를 부르는데. 응. <웃음> 아, 아... 아 백면이라 그래서 되게 맛없을 줄 알았더니. 음. 음. 음. 파김치. 아숙 아휴. 너무 많이 하휴아이아이 아휴. 아 난 앞으로 라면에다 숙주는꼭 넣어야 될것같다 아... 넣어 먹을 것같다짜파게티도응 음. 짜파게티 넣어도 되잖아 한번 넣어볼까? 짜파게티에? 아구찜에 숙주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음. 아구찜에 콩나물이지 음. 으아 음. 음. 음. 음. 진짜 좋아 하다아 먹지 아 이거 국물 진짜 와 아, 한잔하네 바일치야 아이고 아 방송 보는 사람들 이거 진짜 100% 사먹는다 음. 이거 진짜 권장 기름이 별로 없어요 나도 가도 요아 그래? 네. 아우 불편해 씨. 아우. 오 어, 조개살 새우 아니에요? 저게? 최고 같은데? 맛이 애매한데? <웃음> 맛자인가 <웃음> 아. 어쨌든 맛있네요 아이씨. <웃음> 아, 아이씨, 내 입맛을 사로잡았어. 응. 음. 차 타구. 힘들 좋아. 응. Thank y o 아, 뭐 본거야? 뭐뭐 들어갔나요? 로 기름이 안 튀겼나? 응, 음. 기름기는 있긴 있어. 근데 많지가 않아요. 다른 거보다 음. 이 탕면이랑 써있겠지? 아, 끝났네. 아, 아쉽네 이거. 자, 이?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음. 이거 뭐야? 마늘이야? 마늘이 이렇게 점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네. 음. 와우, 대박인데? 요즘에는 마늘 통째로 넣는 게 유행인가 봐요. 아. 아. 아. 그 원래대로 살리려고 노력 많이 했네. 난 담백하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 아 근데 이건 진짜 그 느낌이 온것 같아. 담백하다는. 아 형. 자극적이지도 않고. 좀거 시원해. 한번더 하자 이거. 할때먹어라할때먹어 응. 형님, 형님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건. 아유. 처음에 면에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진짜 딱 좋았어요. 응. <웃음> 다단! 반갑습니다. 좋았어. 아, 너무 괜찮다 이거.